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성원 코딩의 회성원입니다 이번 시간 아래 한글 자동화 여덟 번째 튜토리얼입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원본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보고서에 첨부 파일을 이렇게 문서 안에 포함을 하려고 해요 보고서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고 이런 네 가지 첨부 문서를 이 한글 문서 안에다가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끄시겠지만 F7 눌러서 이렇게 용지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이 다르거나 또 이렇게 용지 방향이 다르거나 할 때는 여러분 no! no! 또 새로운 용지 no! 여백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no! 구간에다가 또 붙여넣기를 하고 또두 번째 첨부 문서가 다를 때는 또 용지를 이렇게 하나 더새 구역으로 추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번거롭죠 그리고 첨부되는 문서를 보면 1번 문서는 여백이 이렇고 또 2번 문서는 이미지 파일인데 여백을 0으로 해놓고 꽉 차게 이미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PDF를 이미지로 바꿔가지고 문서 삽입할 때 이런거 자주 쓰시죠? 세번째 첨부 문서는 가로 문서에요. 거기다가 두페이지고요 저번에 예제에서 썼던 문서죠. 마지막 네번째 문서는 또 이렇게 여백까지 이미지로 꽉찬 여백은 있지만 이미지가 꽉 차있는 문서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첨부로 문서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죠.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선 이런 식으로 하죠. 집어넣을 문서에 여백을 확인한 다음에 10, 10, 20, 20 28, 8 전체 복사해서 f 칠 누르시고 문서를 세구역으로, 10, 10, 20, 20 여기를 8, 8세구역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죠. 뭐로문서서는또 어떻죠? F7 눌러서 또세구역으로 가로에 뭐 여백을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뭐0000000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는데 여러분 보기만 해도 짜증나죠 근데 뭐 모든 구독자분이 이렇게 삽입을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래 한글에 나름 신박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와우. 이번 자동화 튜토리얼도 그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컨트롤 5 o 누르시면 문서 끼워 넣기 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글자 모양 유지 어디? 여기 스타일 유지 문단 모양 유지, 쪽 모양 유지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걸로도 어느 정도 과정 자체는 간편화를 할수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소론이 길었는데 이 문서 끼워 넣기 기능을 활용해서 또 문서 삽입을 첨부 문서가 몇 개가 됐든지 문서 삽입을 간편하게 또 예쁘게 해줄 수 있는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저번에도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회사원 코딩님은 자동화 코드 스크립트 작성할 때 API 문서를 보고 하시나요? 아니면 빠르게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요? 이렇게 늘 물어보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스크립트 매크로 녹화라고 한번 뭐 답글을 달아 드린 적도 있었고 기존 튜토리얼에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문서 끼워 넣기를 어, 스크립트를 따오는 과정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hift Alt H 누르시면 보통 스크립트 매크로 정의가 나오죠 여기 빈칸 5번에다가 엔터를 누르고 기록을 한 다음에 Ctrl O를 누르고 파일을 하나 고릅니다 이 문서를 먼저 집어넣으려고 해요 글자 문단 모양도 유지하고 스타일과 쪽 모양도 유지를 하고 넣키를 누르시면 문서가 들어왔고 코드도 녹화가 됐겠죠 그럼 Shift Alt X 누르시고 코드 보는 거는 Shift Alt L Alt C 누르면 코드 편집이 되죠 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코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니까 편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이름 전부 넣어주고. 세미콜론 다 지워주고 이 정도 하면 된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GetDefault 넣어주고 파라미터 전부 넣어주고 Execute 해주고 이게 아무리 복잡해도 한글 API 명령어 중에 아마 제일 복잡한 게이 정도일 거예요. 우선은 코드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처음부터 우선 한글 실행하죠 hwpframe.hwpobject 한글을 열었고 또새창 하나 띄워주기 위해서 파일 l e 해가지고 파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기존 그 튜토리얼 중에 세 번째 시간인가 레지스터 모듈 있었죠. 파일 패스 체커 d l l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문서 하나 열렸고 이건 기존 건 한번 닫아주고요 우선 내려놓겠습니다 레지스터 모듈 아! 틀리네 체크 DLL인가? 맞네요 파일패스 체크 DLL의 시큐리티 모듈 해가지고 다른 어떤 파일을 열든지 간에 뭐 모두 허용 뭐 이런 팝업이 뜨지 않게 우선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보고서 문서를 열어야 되겠죠. Shift F10 눌러서 복사 A 눌러서 복사하고요. Row string R 치고 c t r l V 하면 이제 보고서를 열었죠. 그 다음에 삽입하는 명령어인데 삽입할 때 이 부분 말고는 이렇게 섹션도 지키고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까지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문금의 어떤 명령을 뭉치죠. 이거를 함수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def 첨부삽입 그리고 여기에 패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패스라고 이렇게 뭐 의미는 없지만 return 해도 되겠죠. 이렇게 첨부삽입이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했고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이 부분 첨부라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순서는 첨부 1, 2, 3, 4 하니까 순서대로 들어가지겠죠. 경로를 복사해 놨으니까, os를 임포트해서. 체인지 디렉토리를 이렇게 하고 첨부 파일 리스트는 그냥 리스트 디렉토리 전부 집어넣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좀좀 좀 중구난방인데 여러분이 맥락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리스트는 여기고 그러면 이 문장은 지워도 되겠죠 이제 모든 준비가 됐는데요 이 보고서 파일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끼워 넣기를 할 건데 끼워 넣기를 하면 커서는 그대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커서를 끝으로 또 이동을 해 줘야 되는데 끝으로 이동해 주는 명령어가 뭐 스크립트 녹화 말고 우리 API 문서에 보면 m o v e p a s e 라고 있죠 무브포스 설명에 캐럿의 위치를 옮긴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파라미터 중에 문서의 끝으로 이동하는 파라미터가 3입니다. 이거를 입력해주면 그 해당 문서의 제일 끝으로 가는데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우선 보고서 파일을 열었고 첨부파일 리스트를 하나씩 꺼내서 아까 첨부 삽입이었죠. 첨부 삽입을 하는데 그냥 i만 넣어주면 오류가 나겠죠. 왜냐하면 한글은 문서를 넣을 때나 삽입할 때나 항상 전체 경로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패스 점 조인 베이스 디렉토리와 i를 붙여주고 모든 문서는 붙인 다음에 무부포스 사문을 해 줘야 해당 문서의 끝으로 가겠죠. 자, 후딱 이렇게 문서가 코드가 작성 완료가 됐는데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할게요. 시프트 알트 2. Nope. 그럼 베이스 디렉토리가 아직 실행이 안 되네요. 다시 시프트 알트 2. Nope. 불사.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요 파일 네임이 없다고 나옵니다 가끔 이러는데요 복사할 땐 파일 네임이었지만 실제로는 파일 네임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경험, 경험이 좀 쌓여서 나온 거라서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시프트 할트 2 e. 어디 볼까요? 보고서 4번, 3번, 2번, 1번이 다 들어가 있죠 와우. 첨부 1번은 문서 첨부 2번은 꽉찬 이미지 첨부 3번은 가로로 된두장 첨부 4번은 바깥에까지, 여백까지꽉 채운 이미지로 만든 표창장 그러면 문서를 닫고 코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 보겠습니다 최종 실행한 코드는 사실 이거 세줄 인데요 이세 줄을 실행하기까지 몇 가지 재료들이 들어갔었죠 우선은 제가 스크립트 매크로 녹화를 해 가지고 이 부분 코드를 만들었고요 파일 네임이 한글에서는 대문자 대문자였는데 파이썬에서는 소문자로 파일 네임을 사용했었고 첨부 파일 리스트는 어. os 모듈의 리스트 디렉토리로 하면은 파일명만 튀어나왔는데 그거를 베이스 디렉토리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os. p a s s j o i n 으로 그걸 어디다 넣었지? 여기죠. 이 부분 이렇게 첨부 삽입을 해 줬고요. 마지막으로 파일 열 때, 열기 때열 전에 레지스터 모듈을 해주면 끼워 넣기나 다른 문서를 집어 넣을 때도 이렇게 팝업 없이 이렇게 문서를 열고 저장할 수가 있었고요. 파일 뉴이 부분은 어 현재 아리안글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신 분들은 한글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될 텐데 한글을 파일 뉴를 하시면 보이는 창 하나가 더 뜨니까 눈에 보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냥 파이썬 창을 닫지 마시고 hwp.quit 실행을 해주시면 백그라운드에도 한글이 전부 이렇게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 시간 여러분 문서 끼워 넣기 이렇게 공문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가로로 된 문서를 첨부하거나 또뭐 PDF를 이미지로 따가지고 한글 문서로 첨부하거나 이런 작업할 때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렇게 첨부 삽입 함수 하나 만드셔가지고 삽입 하나 하고 끼워 넣기 하고 무브 포스 3번 하시고 끼워 넣기 하고 무브 포스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첨부 문서가 4개든 5개든 또 문서 여백이나 또 서식이나 가로 세로 방향이 다르더라도 간단하게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코드 한번 같이 작성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예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